정보 공유가 좀 미비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데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. 조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정보 공유 그리고 예 법률 전문가 좀 체계 우리가 좀 자주 좀월1회 아 이상 좀 자주 더조각 회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자꾸 느낍 같이 상그 정보 공유 같은 거 미비했던 거 이런 거는 네. 좀 서로 간에 좀더 자주 소통하고 그런 좀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